합시다. 야간데 나 이거 잠만 깐 어, 아이고 더워라 집안이. 응? 케이, 아이 지이 더워서 이거 어찌하는 거냐, 징징아. 음, 징징아, 야이 징징아. 여기 뭐 있냐? 웜홀링크. 팀팀 음, 팀 고르는 게 있고 미션 맵을 고르는 게 있고 아팀 아, 셀렉션 아 팀별 매치도 가능하네 아하. 아 뭐야 여기, 여기 대헌이가 엄청 많아. 대헌이란 징징이가 엄청 많아 2층도 있고 일단 맵을 숙지해야겠다 먼저 어꽤 괜찮은데 이거 뭐래 적게있어 미션, 미션 선택 탈. 아! 와 지네 채팅창에 아, 클릭하니까 탈출 핑크카니까. 듀얼 팀 데스매치 셋백 킬스틱 오몰링크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게임무드 선택하는 거고 여기 밑에는 뭐 있어? 아 여기 팀 선택 가능하다 어.. 첫 번째 는 마그마 포지다 어디 있는데? 2층에 있네 이게 워몰 링크 중에서 미션 셀렉션을 누르면 와지는 것 그리고 올라가면 되겠네 어 그래? 미션 셀렉션 어올라가있다아 이거 뭐? 티패한 거네 응 랜덤미션 마그마포지다 오케이 마그마포지다 그 다음 게임모드는 어 랜덤미션 눌렀다 오케이 마그마포지 아 아니면 어두운 동굴은 어때 어디로 갔냐? 텔레포트 두 트레이닝 하길래 트레이닝 해봤지. 아. 아, 딱총, 딱총 쏠수 있구나, 이렇게. 여긴 뭐야? 음. 오케이. 이 치약성 왜 있냐? 이 닭총 가지고 뭔가를 하는거구만 이렇게 총 여러개 있네 와이야 이거 음에 든다 니 체력 87 남았다 아 찰로 줘요 이게 더.. 사건이다 이거 폭발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잘 봐라 프리, 플라스마 수류탄 런처다 야이 야시 체력 개이가 되는.. 어? 으악 으악 야 이거 피가 근데 파란 거냐? 대원개프인가야나 어. 여기서 죽어볼래 어디로 태어날까요? 으악 아니네 바로 살아나네 음 오? 어? 와 이게 있네 이거, 약이고. 실험용 MPC. 야, 야. <웃음> 칼이다, 칼맞아몰래니 나한테. 버튼 누르면 어디 와지는데. 얘네한테 실험하면 니 으아, 으아, 으아, 나 망했다 야칼 굉장히 안 좋다 어... 여기서 뭐좀 써보고 가볼까? 아 잠깐만 얘얘 얘 블루 스킬 쓰니까 자해야 하는데 어? 어디 한번 봐봐 아니 야 메카... 이거 불화살 날린다 얘가 나도 많은 불화살을 어? 메카닉 좋다 이거 야 어어 파이어어어 어, 근데 본브이가 화살 날라가는데? 제이 털을 좀오 <웃음> 털이 지네 이거 <웃음> 야야불 아, 지르지 마 <웃음> 아니 나 전으로 나, 나, <웃음> 가고 싶어 너무 <웃음> 아이고. 브 롤러 아, 이, 얘는 뭐지? 약. 나 자해한다. 나 자해한다니까, 저거. 슈퍼 히티드 글로는 뭐냐? 아 이게, 이거 게이 1번은 그냥 아이템이고 나머지 스킬인가보네 그냥 얘는 뭐지? 얘는 그냥 아이템이름가형 얘는 아무래도 사용하면 안될것 같아요 오얘김치마다 자해... 뭔데? 얘는 자꾸 자해한다 얘가 플라즈마 스프레더 이게 어디서 나온거지? 난 도대체 어디 있는거지 지금 길끝났어 쎄네 시.. 시이커 야나나 출구가.. 아 여기 있네 으아난 자해하겠다 으아 근데 스킬이 거의 없는 수준이니 이건 뭐지? 로켓 런저? 아, 엄청 늘려지네 오케이. 일단 한개 날았고. 와, 이거 마음에 든다. 와, 이거 마음에 든다. 와, 아, 잘나다 아, 우와. 와. 나부에이 모드로 한번 해보자, 이거. 마크 들어와봐. 개 재밌는 거 찾았다. 뭐, 렐레미가? 네. 어. 개 재밌는 거 찾았다. 이게 꿀잼인데, 야, 이거. 약간, 아니, 스킬 궤적이 안 보인다. 아, 아, 근데. 얘가. 미윤이 만들었던 것도, 이거 아이템 3D였나? 아, 그거는 텍스처팩 아니고. 응. 모드, 모드를 썼어, 따로. 맞지, 맞지? 모드 써가지고, 3D로 했지. 응. 아. 약간 그 느낌인데. 응. 으악. 3D 텍스처팩이 약간 그거랑 비슷해. 옆에 있는 이, 이거. 녹색은 뭐냐? 뭐, 체력 없으니까 막 심장 덜컹거리는 소리 난다. 스카웃 얘는 딱 봐도 그, 어, 어, 내가 생각한 좀 그거 맞니? 어, 아빠가 은거 같다. 그, 거. 거. 어, 그, 제일 약하데 음, 뭐야? 나왜 여기 있냐? 어스카우 경찰이라고. 음. 진짜. 약하는 느낌. 으와 이거 너무 좋다 야 이거. 나 로켓 런처 할래. 약간 화염빠돌이 느낌 난다.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여기 아 s 수도 있던데. 으악. <웃음> 으아으아넌으아으아넌못 으아. 올라온다 <웃음> 은근히 pk 된다 야 이거 이 재장전이 뭐지 아 큐네 큐가 재장전이가 어큐 누르면 빨리 되나 아 중간이 되네 다른 거. 좋아, 이 게임은 뭐 하는 게임이냐? 어, 뭐지? 야, 여기 어떻게 뜨는 거지? 그거, 웜홀 존에서 둘러봐봐. 표지판 있거든, 잘 보면. 웜홀 링크. 음. 오프. 그거 눌러서 보면, 그 파란색이었나? 빨간색이었냐? 아마 트레이닝 뭐, 뭐 있을 거다. <웃음> 그거 누르면, 우리 있는 데서, 연습 사격할 수 있는데. 뭐야, 어, 힐러는 뭐냐, 이거? 야, 근데 이거 힐 되는지 한 번만 맞아 봐봐. 어느 어. 정도 되는지. 때려봐봐. 어디 갔노? 아, 여기 있네. 나 여기, 얘 뒤다. 얘뒤 겁나 꼭 문이 쫓아다니고 있어. 어, 된다. 하나에 10씩 된다. 으아! 으아! 으아! 으아! 뽕꼽는데 이거 막. 아 이거 적한테는 딜 들어간다 야 이거 음 약간 아나같 응. 어 덕구 왔다 덕구 표지판에서 무기 골라봐봐 이게 난 제일 좋더라 힐러도 있고 이거 장전 어떻게 함? Q Q 총알 다 쓰거나 Q 1.. 어. 그 2번 3번 있다 아이가 그거는 그거다 능력 해보면 되는데. 아, 뭐야? 아, 나왜 이렇게 배 배고픔 왜 이렇게 빨리 사지? 이거 배고픔이가 에너지. 오른쪽에. 오 어, 그러니까 배터리. 그래갖고 에너지 떨어지면 나 못뛴다. 아야 어, 포톤 소드는 왜 있어? <웃음> 이거. <이런 웃음> 야, 나팀킬했어 <웃음> 야, 이거 폭발돼. 되... 아, 야, 그거 안된대 파이로 뭐... 하면 안 된다, 도쿠. 그거 자해야 한다. 파이로. 파라다, <웃음> 파라다, 이번엔... 거의. 파이어 본부라는 스킬이 자폭한다 어. 일단 나는, 그러면은, 연습장 말고, 다른 애좀알아보고 있을게. 응. 음. 아, 도쿠랑 여기 좀 있어볼까? 미션 타. 아, 파이... 봐봐, 불 타고 있다. <웃음> 아니, 그자해 <그건> 하지 마라. 아이 <웃음> 아 근데 그 딜은 좋지 으악 자야 뭐. 하지마 TDM이 뭘까? 이팀 데스매치 아 힐러 피스톤 셋백은 뭘까 이거? 나도 몰랐어 <웃음> 그거 아 그거 초기한 거같아 그냥 야 브룰러가 뭔지 한번 보자 아 칼, 칼, 칼질 안해 근데 난 칼질은 별로 히스키이, 들어 야팀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 4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 당근 들어와야 된다 그전까지 일단 팀포트리스... 나 조작법이나 보고 있을래 약간 캐릭터가 팀포트리스 느낌 많이 나긴 하거든 어, 어 맞다 팀포 맞다 파이로 있네 내 옛날에 많이 쓰던거 스카우트 있고 어야 잠깐만 스카우트는 야 솔져다 솔져 전투를 시작한다 뭐야 이거 사실 스카우슨 스타크래프트 출신이요아 데미지 계약해 야, 스카웃! 얘, 얘 팀포 스카웃이 아니고 스타 스카웃같은데, 딜 계약한데? 뭐라고? <웃음> 아니, 얘, 야, 야 이거, 얘, 이건 거이 뭐지? 얘 팀포가 아니라 스타 스카웃같은 야, 이거 얘, 모품 진짜, 정찰... 진짜 정찰이 단에 하는 게 스카웃이야 어, 계약해 야, 얘는 별로다 나 <웃음> 에이 <웃음> 파이로가 제일 좋아. 자해하는 거. <웃음> 약. 우서봐자해가 <웃음> 어, 헤드판정인데. 어? 있네? 어, 있다. 응. 어, 이기 헤드판정 있구나. 어, 헤드. 이거 잘 써도. 만들었다. t 스마 s is 뭘까요? 아, 저렇게 되는거나 그리고. 으아! 어, 점프업이다. 으아! <웃음> 파이 파이 f 아, 예, 그 <웃음> 어 r 어덕구 r 54다 뭐야 fire, f 그 r e 그 i r 이 f i 이 e fire, 이 i r e fire, fire, fire, f i 야파란색 r e fire, fire, fire, fire, 이 i r e fire, f 방금은. 덮구 자망했다. 어떻게 힐르마. 나가냐. 야, 밑에 있네. <웃음> 이 던투. <던트>. 오케이. 오케이. <웃음> 표지판 눌러서, 웜홀에서웜홀에서 핏셀렉션. 웜홀에서 미션 깨보자. 일단 미션 선택해볼게. 아. 어. 잠깐만, 어. 미션 선택하는 게 왔는데, 왜 뭐가. 아. 어아야니 애들 팀 셀렉션 들어와서 그거 됐다 오케이 아 이거 엑스 누르고 나가는가 이거 아니야 아니, 이게 이스케이프가 안 눌러지는데 안 눌러져 어 이거 키프도 누르면 확대되네 안지 음. 뭐하지 내 빨간색 들어가 볼까 근데 확대가 나는 팀 대원이다 아 잠깐만 왜 전부 다팀 대원인데 <웃음> 우리는 대원의 판 붙이... 어? 아나 나 아나 아나 어, 나, 그래, 빨간 데 가봐 그래. 로켓스 티어 할 거다 저 빨간 데안 들어가시는데 파란 거 들어와봐 어 빨간 데 연기 나와서 안 들어가시는데 지금. 어 이거 레이버튼이 따로 있네 오늘 메오온 쪽에 왜안 되냐 이게 이거 레디 해봐. 9번 누르고 들어와서 레디 바가 라미규 들어와서 레디 바가 봐 봐, 고르고 레디 어딨어? 9번 9번 칸 있다 게임모드 탈출 랜덤 어 라이트 클릭도 비기 어 시작한다 야, 으, 그... 우와. 우리 팀의 승리다. 어, 뭐라고? 웨이브? 웨이브 적혀있는데? 어, 이거, 탈출. 모드인데. 탈출? 탐 에너지 필요. 깜짝이야. 에너지를 어디서 얻나? 아, 이거 나오네. 어떻게 한 거야? 아, 이거 패밀 얘네를 다. 잡으면 못봤나 으악, 내거 자해야 한다, 야. 아야, 누가 뒤로 밀었어? 폭탄 때문에 계속 밀린다. 에너지가 얼마지? 옆에 있네, 우와. 12. 웨이브 5. 에너지 7. 아, 아 에너지 6. 안된다 으아, <웃음> <우와. 웃음> 녹다운 됐다니. <웃음> 야 녹다운. <웃음> 녹? 어? 나 총알 일로 와봐. 어? 어디 있어? 그 넘어가봐. 아, 저기 있네. 야, 야, 야, 자꾸 나, 나뺨 맞는다. 이거 없다. 야, 누가 힐러 들어야 된다, 이거. 뭐야? 어, 야, 효과를 얻었네. 야, 개빡스에 나왔는데. 난 그냥 죽어있다. 어, 지도 우리 있... 그 관전 되나? 아니, 관전은 안 되는데, 이거 지도 있다. 그, 번째 칸에. 어. 관전이 안 된다고. 야, 야. 나, 아! 관자 안되고 녹다운되면 시프트 눌러서 음 니네 여기 있구나 일단 덕후부터 시프트는 뭐지? 리바이브 다운팀 멤버 어 덕후 살렸어 뭐지? 근데 체력 한방이면 죽는데 나는 잘피해다녀이야지 이쪽, 이쪽에 재생 버프 있으니까 야야 야, 시프트 잘. 누르면 뭐 된다 해서 눌렀는데 고정키 떴다 야. 만나 살려볼게. 올게. 어 죽는다. 어 죽을 뻔. 재생복표어디 아, 당길 죽는다. 얘 누구 폭발 보는 사람 어, 누구야? 얘나 살려... 큰일 났다. 어또 죽는다. 아또 녹다운 됐다. 아나산줄 몰랐다. 아 어쩐지 공격이 되네. 잠깐만요. 이시프트가 아, 뭐지? 리바이브 다운 팀 멤버 아 시프트 눌러서 그냥 살리는 거네 부활시키는 거네 콘드 어, 시프트 살렸다 나 간다 야야나 죽었다 어디 있어 야, 야 여기 너무 아니 개 어려운데 올 플레이어 야, 야, 야. 야 이렇게 빡세다 야구웨이브까지 갔다 다시 몰래 어이 디펜스 못 보나 이거 스나이퍼 들면 돼아 <웃음> 우리 방어 적당히만 하면서 맵을 빨리 나가야 된다 응아 음. 이렇게 다 있네 야 그럼 힐러 한명 들까 내가? 힐러 들어야겠다 어 해보자 일단 팀 셀렉션 미션 셀렉션부터 다시 골고 올게 나 야. 어 어... 아 없네 뭐가 힐러 없나 일단은 협동 가능한.. 어이 모드나 한번 해보죠 오케이 9번 레디 잠깐만 오케이 파란 거나 힐러 듣게 그 핑크 색깔 어.. 그냥 말그대로 힐러다 이놈 듣게 내가 이건 뭐지? 킬링 머신 레디슨 이 일단 2번이 제대로 놀아보자고 덕분이 뭐였냐응 음. 어? 이건 5 0데 지금 다른거 보고있다 아야 핑크색깔 내가 할게 아, 색깔로 말하면 어. 되네 그냥 색깔 다 다른거라서 시컬 거널 메카닉탑 토르비온이던데 그냥 메카닉이 포탑, 포탑 오치기 어 포탑을 한다 어 터렛이 있네 왠지 <웃음> 터렛은 터렛. 포탈팀킬 가능 포탈 왠치. 부술 수 있음 스카우트는 별로라고 아, 아 근데 이거 보니까 그거네 그냥 이름 다팀포에서 나왔구나 진짜네 아. 진짜네 근데 메디데 인 하나 레디 눌렀다 나 레디 박았다. 한놈 남았다. 고르고 괜찮나? 아, 아나 이거 할래. 오케이. 뭐 골랐어? 내가... 난 타워다. 응, 오케이. 플라즈마 스프레더스 내가. 어. 응. <웃음> 플라즈마 뿌리기. 이커인 히커. 것 같다. 어때? 야 이번엔 뭔데? 아까 그대로 아 그거 인플리멘터가 흰색 가게다. 일단은 좀비 몇마리 잡고있대 얘가 응. 빠르게 문부터 열자 아, 어, 어, 어? 어? 뭐라고? 아 곰, 곰부터 열자 오케이 그 아곰야아문열려면 에너지 필요하지 어, 일단은 근데 에너지 그쪽 문 하나 열 에너지 안필요하냐? 나두 발짜리 샥 건들고있네 얘. 예, 나 좀비한테 처음부터 어, 맞지마 약간 떨게 안만다나뽕 꼽아지는지 몰래. 이거 스킬은 언제 쓰냐? 이렇게 되면. 그러게. 먹어야 될것 같은데, 스킬도. 야, 일단은 저 대문 연다. 큰 거. 오케이. 대, 대가 대문, 있겠다. 문대. 뭐라고? 문대 뿐다, <웃음> 안돼. 어디 스는 이들, 거기 있나? 오, 뽕 꼽아진다. 야, 뽕 꼽아줄까? 스킬 주세요. 스킬이 필요합니다. 아 잠깐 나 앞이 어두워서 뭐야? 아직 스킬 없어가지고. 이거 스킬 없어서. 아열개 필요하다 에너지. 버탑 포탑? 버탑이 없는데 나는. 음, 음. 타워 타워가 왜 버탑이 없어? <웃음> 뭐 이거 스탯 찢는거 있나 혹시? 그런 건 없지? 그런 거 없는 것 같다. 에너지 싹다문 열어. 오케이 가자 여기 힐 필요한 사람? 나.. 나 체력 별로 없다 민규보함 많은 거 같은데 오케이 이거 한대십식차니까 체력 둘허아 샷컷 떨지 않맞아 내내 쏘다가 실수로 니들 맞추 니들 힐 된다 <웃음> 실수로 맞힐 받자 꼼구아 줄게 <웃음> 어 백. 백이 최대네 아 이거 직업마다 피가 다르구나 야 근데 이거 응. 녹색깔.. 녹색깔 바는 뭐냐? 뭐 녹색깔 바? 응 계속 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채우지 저번에 뭐더라 이거? 아 이게 정리? 스킬 포인트인다 그래 그렇게 했지 뭐야나 이제 안 뛰어진다 어, 나안 띄워진다. 야. 야, 뭐야. 덕후, 큰일 났다. 왜? 뒤에 봐봐. 아, 갑자기 여기 쏟아지는 게어디있어 와, 갑자기 뭔데? 민규, 일로 와봐. 어, 나, 나, 나 뒤졌다, 지금. 어디서 죽었냐? 어, 사도 어, 어, 볼게 쏟아진다. 아니, 포탑을 쓸줄쓸수 있어야지. 이걸 선택할 이유가 있지 심지어 이 샷건 그렇게 안 맞아 이 에너지 바한테 저한테 올리는 거지 그러게 아, 야 이거 혹시 평화로움으로 플레이 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니, 아니겠지 뭐 그럼 배터리 가겠어 일단 평화로움을 해봐봐 배고픔 그냥 배고픔도 는것 같은데 뛰다보니까 와덕구 체력이 우울까 어. 평화로움로 해봐봐 아니다 난도 해봐도? 강 고정이다 쉬우아 난 녹다운 됐다 어디있는데 평화로운 보다가 녹다운 됐다 아여 있네 어. 이거 어떻게 살린다고? 시프트 누르면 돼어 됐다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안에 컴퓨터 있던데? 여기에 어디? 15 에너지로 언락되는 에너지 어? 터렛시다 어? 열렸네? 세금됐나어 열렸네 어. 아나피 없다 오잘 잡는데 도고 여기서 살리고 근데 나는 왜 자꾸 죽냐 얘 부활하면 피 얼마냐? 두칸정도고야어 25, 어, 25? 일단 민균 뽕 꼽고 오, 피 겁나 빨리 찬다. 어, 에너지 그냥. 15를 한대 채워야 지. 한다. 한대 더. 야, 나 포탑 한번 설치하면 어떻게 안 된다. 어, 진짜? 어. 어, 그래도 아껴야 되네. 아마 렌치로 다시 해체하던가? 음. 해체해봐, 렌치로. 아, 렌치 소리일까 렌치 근데 렌치가 없다, 지금. 아, 근데 있으면 편, 편해서 좋다. 음. 뭐지? 야, 이거, 요거 클릭하니까, 또 체력 찾는 건 뭐냐, 스킬 찾는데? 뭐, 컴퓨터? 어. 아, 그렇구나. 야, 15시 모아서 15 열어야 되네, 저걸. 문만 음, 열면, 넣는 게 아니라. 어, 나왜 어. 죽었어? 어? 스쳐서 죽었다. 도련사. 내 샷건 장전 존나 느리거든 창고. 음. 아니, 근데, 배고픈 건 어떻게 채운 거지? 너무 어려운데, 게임. 털에서 무조건 하나뿐인데. 으악! 음. 뭐야? 민규 녹다운 됐다. 야, 일단, 내가, 내가 살려볼게. 아, 예. 뭐야? 나도 녹다운 됐는데. 도대체 뭐 맞은 거야, 나는 이번에. 뭐지? <웃음> 뭐야, 야. <웃음> 분수 뭐냐, 이거. 일단 힐 에이? 뭐야 난또왜 죽었어 쟤네가 쟤네 장구로 공격하는것 같은데 아 그렇네 어맞다 어, 다운 올 플레이어 다운 어, 우리 모두 다 대헌 다운 됐다 위로 간 다음에 아 위에서 또길 찾아야 됐었네 에이 음. 길찾기지 그냥 응 음. 아무래도 원래 목적대로 해주는게 맞는것 같아 오케이. 첫 번째 컴퓨터에서 스킬 한 번씩 얻을 수 있는. 응. 첫 번째 스킬. 오.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딱한 번만. 오케이. 한야 포톤 소드 레전드. 뭘 <웃음> 뭐 보지 이번에. 어 그래 장전 없는 칼도 괜찮다야. 뭐 할까. 뽕꼬 붙가 난계속. 잘 돼, 왜 할까? 여기선 스킬 못 쓰나? 야, 나 포톤소드다. <웃음> 어, 그, 어, 그거 해라. 포톤소드다. 그건 장전, 장전 없으니까, 실드도 있고. 브라기템. 이건 뭐지? 오피스 푸쉬 뭐야, 이게? 오, 오펜시브 푸쉬. 맞나? 음. 아무래도, 뭐 잠깐 동안 능력치 올려주는 그런 거. 근데 힐러가 하나도 없으면 또 그건 내가 있구나. 힐러거든 강제 할... 내가 할까? 네가할래야 힐링 머신 버신... 어? 여기 힐링 머신몸이 있다 세번째 기술 뭐야? 아 세번째 기술? 그냥 킬팩 뭐야 뭐야? 스나이프 야 이거 방금 잠깐 동안 어 여기 재선 재력 재생법포다 이거 잠깐만 이재생재생아 이거 뭐. 아나 아, 소저 별론데 폭탄병 한번 볼게. 오아 이거는 누가 있고 이미 야 얘는 그냥 진짜 솔전인데 얘는 응 건어가 <웃음> 솔전인데 건어가 제일 나아보이면 기분 탓이냐? 나솔전 할래 야 이거 얘는 뭐냐? 얘는 쏘지냐 그거 주먹질 같은데? <웃음> 아무리 봐도 잠깐만 얘한번 <웃음> <힘> 뭐 해볼까? <웃음> 우리는 힐러는 없다 이제 나나나 나, 나 야수호 할래 오케이. 야수호 있다고? <웃음> 이거. 야스오리 야스오리 <웃음> 야스오리 야수오리야스오 가자 레디 박았다는 어 레디 <웃음> 야스오리 <쏘리. 웃음> 아 포탑이 나은 것 같은데 <웃음> 근데 포탈 생각 바, 포탑 생각보다 괜찮더라, 봐 봐. 포탑 자 쳐야 엑세가. 아, 얘가 그, 그거네. 포탑들의 힐러 하나 어떤? <웃음> 해볼까? 스킬이. 아, 어, 그 에너지도 채워준다. 뭐가? 그리고, 음, 레디 박자. 아, 그 힐러 있나? 난 건호다. 어. 이거 힐러, 어, 힐러, 힐러가 힐러 없네. 스킬이다. 어, 난 건호다. 나는 불주먹 에이스다. 보이니까. 약간 딜, 약간 딜을 같은. 거, 어, 야소. 야소. <웃음> 갑시다. 예. 나, 녹색깔. 아, 이 야, 이거 불땜 붙인다, 얘. 어, 나딜 개약해. 어, 나딜 개쎄. 일단 옆에 문 빠르게 열고. 문? 어, 아, 이거. 열어야겠다. 와, 이거 불댐 꽤 좋다. 문 열었어. 아니, 아직. 연다. 개 열었어. 어, 야수, 개악해 야, 우리 걸어다녀야 한가 아이가? 그럼 걸... 배고프면 살살 갈까야애 걸어다니자. 응, 가자. 어우, 야수. 겁나 약해. 와, 거너, 한방한방딜 줘. 조... 어, 어, 불 괜찮다, 이거. 원딜이 때 우리 내가 건어긴 건어는데한번한번 바, 바, 바. 바. 몽골이긴 한. 어 독고하지? 어 아, 그럼 됐다. 어. 있으면 된 거다. 우리는 야 겁나 빠르게 나는데 뭐지 뭐지? 난안 달았다 아직도. 비소 또어나반 뭐. 칸인데? 아이것도 컴퓨터나 그런 거에서 채울 수 있나 보다. 눈 열까? 어 열자 야. 저 컴퓨터실 가야하는데 우리 <웃음> 응 컴퓨터실 열어야 돼아 컴퓨터실 오랜만에 들어본 이름이다 나 두번째 스킬을 열어야지 힐이 있어 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네 아이야 예, 아, 이거 컴퓨터 열면 스킬 생기지 맞지? 어 컴퓨터 사용하는데도... 세컨더리 하면 두 번째 스킬 생기고 완전 한번 스킬 생기면 다 이랬어 음. 에이 계단 열까? 25원인데 아니 아니 컴퓨터 보도 열어가지고 연구실, 연구실 먼저 연구실 먼저 오케이 와좀 몰려온다 들어오시키 어우 나 뒤집어 야 근데 피 채우는 데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니까 어, 피 채우는 걸 거죠? 야겠다 시작 지점 근처에 있긴 했거든 음. 다 죽였다 어, 얘가 킬은 잘한다 야다해를 해서 문제지 여아 어디있노? 에너지 30개 모였다. 아 에너지 10.. 어 30이네? 응. 아 이거 0606. 터미널도 열어야 되나? 와나다 나, 나, 뒤지겠다. 뒤지겠다. 뒤지겠다. 뒤진다. 뒤진다. 뒤진다. 꺼져. 꺼져. 안돼. 꺼져. 꺼져. 죽어. 하면 뒤진다. 아이저에너지 도대체 어디가 없는건데? 그러게. 체력은, 에너지 어디로? 아, 나 근접이라서. 나두 번째 스킬 빨리 열고 싶은데. 빨리 지겠다. 와, 진짜 15 힘든데. 에너지까지 좀 모아줘라. 두 번째 스킬 좀 열자. 오케이. 15? 와, 야, 저기, 모으는... 야, 나, 에너지... 야, 나도 열자. 자의 스킬 하나 열고 싶다. 야, 여기 개 많다, 애들. <웃음> 뭐야, 이거. 아, 이래서는 제대로 안... 야. 야, 이거 개 많이 죽는다. 야, 원딜 하는 새끼도 왔다. 아니, 뭐아 어떻게 되지? 뭐, 어게하지 어, 탑 하나는 있으면 더는것 <웃음> <그래도 사람도 웃음> 너무, 너무 어려워. 게임이 야, 너무 어려운데. <웃음> 응. 어떻게, 조합을 잘 짜야 됐다. 이거 세명이서안 되겠는데.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광역기 하나 필요한데. 아, 이거 난이도 조절하는 거 있나, 혹시? 확인해볼게. 응. 타임. 오, 기보자. 미션 타입. 이스케이프 돼 있는데. 어, 이스케이프. 하고. 그 다음에 뭘로, 하... 미션 셀렉션. 미션 뭘로 할까? 아쿠아 베이스다. 아쿠아비스가 뭐야? 맵 이름. 뭔가 무서워. 팀 셀렉션 가보자. 일단 한번더 해보자.